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장관 원희룡께서 미분양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 땡땡땡 경창륙 막아야 이런 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보시죠 사실상 서울 대단지 아파트 미분양은 절호의 기회입니다. 그 한때 타워팰리스도 미분양된 거 아시죠? 한때 그 타워팰리스는 강남에서 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지금도 뭐 타워팰리스 하면 알아주죠. 서울 그 대단지 아파트 미분양은 인생에서 한두번올 수도 있고. 그 없을 수도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혹시 서울대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는 경착륙 맞고 연착륙해야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갑작스런 경기 불황으로 하면 국가의 경제가 상당한 그 위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연착륙으로 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로 풀었던 그 엄청난 그 달러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201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를 위축되는 걸 막고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 달러를 풀었죠 금리가 기준금리가 거의 미국 2.5% 프로에서 거의 0% 거기까지 사실 내린 그런 결과였죠. 그러니까 보니까 뭐 한국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내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 10% 이상의 그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현되는 걸 보고 지금 허겁지겁 또 갑자기 이렇게 지금 경기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는데 지금 금리는 그렇게 급히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착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지금 다시 돈을 해소하니까 지금 얼어붙은 거죠. 이렇게 쭉그 갑자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까지 갈 길은 지금도 멉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, 상당 기간 지금 경기가, 어, 얼어붙을 그런 가능성이 크고, 그러다 보면 지금 뭐 거의 예정돼 있던 그 분양 물량들이 대거 다 연기가 됐고, 지금 서울에는 뭐 거의 지금 분양 물량이 없는 상태죠. 그렇지만은 지금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단지 이런 그 아파트가 미분양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은 이러한 기회를 놓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여러분 요거 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뭐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죠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아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실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부동산에그 수도권 부동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 분명히 그롱 타임으로 장기간을 걸쳐서 상승하락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터넷으로 조사된 그 기간 동안 1987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그 근거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 어 인터넷이 없던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았던 그 전에도 그 똑같은 그런 사이클로 왔다는 거죠. 경기가 과열됐다가 냉각됐다가 과열됐다가 냉각됐다. 그 사이클은 앞으로도 어 변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. 그래서 보면은 상징은기는 1987년도부터 이렇게 91년까지는 가파르게 한 4년간, 이렇게 한 4년간 올랐다가 92년부터 99년까지 한 7년간은 이렇게 계속 한동안은 또 홀딩 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다가 또 2차 상승기로 해서 올랐다가 또 홀딩 상당 기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니까 에한 5년 이렇게 또저 정체기간으로 정체기간 사실상 5년간 정체됐다는 거는 물가상승률에서 4%로 보더라도 5년이면 20% 20% 정도 올랐을 때 그저 기준의 정상인데 이렇게 정체됐다는 것은 20% 디스카운트 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정상적으로 그 통화팽창량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되는 것만큼 실물자산도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계속 홀딩되면 홀딩되는 것만큼은 사실 할인 깎아지는 거죠. 내려가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지만 실물자산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우상향을 한다. 우상향을 그러니까 식물 자산은 그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아라. 이렇게 좀 상당히 가격이 얼어붙었을 때왜뭐 바닥을 모른다. 또뭐 매도 시점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귀신도 모른다. 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귀신도 모른다. 뭐 바닥은 모른다. 상승 그 꼭점도 모른다 하지만은 다이 살펴보면 무릎이 어디 지점인지, 어깨가 어디 지점인지는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. 왜 추운 겨울인지, 지금이 추 응? 더운 여름인지 왜 모릅니까? 맨 꼭지점과 맨 바닥점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월음 법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. 그만큼 어느 정도, 어, 냉각기간에 돼 있으면 매수하고, 그 다음에 충분한, 응? 상승 시점이 됐다고 어느 정도 되면, 그, 팔아라. 그런 얘기인데, 실물 자산은 그 통화량만큼, 인플레이션만큼은그 유지를 해주니까 저점에 한번 매수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그걸, 어, 그 투기를 하거나, 뭐 하려고 할 생각 말고 그 자손에 이렇게 넘겨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실제 이 그래프 이 관계를 보시고 어떤 또요 일전에는 아주 참 유명하다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은 금리가 부동산을 내린 것이 아니고 십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<웃음> 참 어쩔 수 금리가 결정적으로 모든 거를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큼 키포인트는 아니지만 상당한 지금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에 거의 그 영향을 그그 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 자세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